선생 님 오늘은 어떤 말씀 구절 가져오셨나요? 네 오늘은 시브리서 사장 1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체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합니다. 이 말씀 중에 에,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을 좀 반복해서 읊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네저 네.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예왜이 예, 말씀을 선정하셨어요, 목사님?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이 자연도 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다 주셨지만 네.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위한 도구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. 네.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어떤 몸만 쉬는 건 아니고 사실 그 히브리어로 안식이 샤바인데 유대인들이 샤바을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는 있어요. 네. 성경도 안식을 지키도록 명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도.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 안식을 잘지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네. 이 샤바시단 말이 슈브와 타브가 이제 연합된 그때인데 슈브가 원래 돌아오는 거거든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음. 이제 타브는 원래 십자가인데 사실 안식을 지키란 말은 항상 십자가의 마음을 딱 고정시키라는 의미거든요 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딱 고정시켜라. 아뭐 밥을 먹건 걸어가건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할 수가 없는 완벽한 진리니까 네. 또 때로는 이제 건강을 잃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 예기치 않는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못 바꿔도 안식만은 빼앗길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허. 그 십자가의 사랑만은 이미 변기할 수 없는 확증된 사랑이니까,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, 어떤 것으로도 부인하거나, 어, 변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성경의 진리니까, 아, 네, 그 아, 네. 진리를 꼭 붙들어라. 지금 뭐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,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, 그래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만큼은,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우리가 뭐 에, 비대면으로 이제 모이기를 멈춰야 되고 또 움직이는 걸 멈춘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는 일만큼 멈추어서는안 된다.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면서.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다 간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아멘. 네. 그 안식이라고 하면 일단은 쉬는 거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네.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마음을 고정하라. 네.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늘 잊지 말고 고정하라. 그 말씀이군요. 네. 그러죠.